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메가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아주 화려한 그리고 아주 무거운 오메가 드빌 시계입니다. 시계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시계인데요. 오메가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계인데 풀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이 오메가 시계는 모두 금으로 되어있는데요 18K 로즈골드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오메가 드빌 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제품의 베젤의 사이즈는 36mm 이고요 36mm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손목에 딱 맞고요 제 손목의 크기는 18cm입니다 이 드빌 시계는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버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초시계를 가지고 있는 시계이고요.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12시부터 해서 큰 초침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초시계 초침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진짜 초침은 9시 쪽에 있는데요. 20, 40, 60 있는데 이게 초침이고요. 계속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은 스타트 r t 와 s t 아래는 r 셋인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어, 정확히 30초 약간 지나갔네요 룰을 맞췄는데 멈췄죠 하지만 이시계 진짜 초침인 9시쪽은 계속 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다시 스타트와 스탑이고요 누르고 리셋을 하면 6시쪽은 날짜창과 12시간을 나타내고요 10 20 30에서 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3시 6시 그리고 큰 초침을 보시면 모든게 하나 둘셋 이렇게 일자로 리셋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12시 이렇게 다 리셋이 되었죠 다시 누르면 당연히 시계는 돌아갑니다 시계, 시계줄을 시계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블록처럼 되어 있는데요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보다는 시계 자체를 실물로 보시면 더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6mm의 베젤을 가지고 있지만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특히 금이기 때문이죠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눌러서 여는 방식인데요 이쪽으로 열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열면 되고요 뒤편도 이렇게 블럭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로터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12시 쪽에 코엑시에 익스케이프먼트 이쪽에 여러 가지 각인이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그러면 시계를 살짝 작동해 볼까요 시계는 롤렉스와 다르게 그냥 빼면 되는데요 한번 빼고 살짝 빠졌습니다 돌리면 6시쪽 보시면 17에서 18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살짝 돌리면 19가 되고요. 반대로 돌려볼까요? 반대로 돌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한번 빠지고 두번빠지는데요두번 빠졌을 때는 일반적인 분침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아, 이렇게 됐으면 오후 1시 예를 들어서 12시 오5 5분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누르면 끝나고 큰 초침과 작은 초침, 진짜 초침도 가고 있습니다. 누르고 위셋. 그러면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무게는 이렇게 그램인데요. 2 0 8 7램입니다 아주 무거운 시계인데요. 오구 깜짝이야. 이 무게에 대비될 만한 시계를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롤렉스 116718 모두 옐로 우 골드의 똑같은 금통인 제품인데 이것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보면 200.8, 200.1g 200 이네요 사실 무게를 같이 재보면 원래는 엄청나게 차연하게 느껴져 가지고 같이 재보려고 한 제품인데요 아 이쪽은 롤렉스 gmt 마스터 2 그리고 오른편은 오메가 디빌 모두 순금매 18K 옐로골드의 시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무게만 비교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짠